어, 정년,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더 못하겠어요. <웃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매우 춥습니다만 어제도 날씨가 추웠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 속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1인 시위를 하는 엄청한씨를 만나서 따뜻한 차를 드리고 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엄청한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초대를 받아 청와대 방문했을 때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일 뿐입니다. 저 역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영업국당 역시 20대 국회 제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냈었습니다. 자신들의 1호 당론법안인 청년기본법에조차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자영업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막혀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1조 4천억 원대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도 불가능하게 될수 있고 또 차량 결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모두 막혀있는 이 상황을 자영업당은 빨리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글리버스터 신청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